이농달이태이랑농달리왔지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다우드님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우트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먹방은 스니커즈랑 트위크스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달고나 커피랑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다 음. 비스민 라히라 바니라힘 음 맛있지? 응 진짜 맛응 나도 무슨 말아 말아 해? 와 네 mm. 응 전니 먹었던 거부터 얘가 맛있어? 아니면 이거 이거 맛있지? 음. 진짜 맛있어 <웃음> 얘몬드가 있어서 음.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 음. <웃음> 음. 이거 그러니까 뭐 <웃음> 좀 불리는데 맛있는데 그래 이제 <웃음> 너무 달 <달아. 웃음> 어떤 <웃음> 거 맛있어 얘가 얘가 아, <웃음> 음 맛있는데 내가 많이 먹었지 흠 음. 음. 잘 올게요. <웃음> 음. 음. 밥 음. 응. 응. 진짜 맛있었어. 맛있다. 응. 마지막까지 그렇게 물리지 쫑물잠 물리기 물리는데 그렇게까지 근데, 맛있어 내가 응.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서 아 멀드가 그렇게 달기는 달 달건의 커피 이런 동안 좀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잘 어울려 네알함들릴라 아, 하늘 오늘도 맛있게 네. 잘 맛있습니다.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형 자가 조심해 자가 조심해 가 근데 네. <웃음> <핸드. 웃음> 안녕.